기네스에음식빨리나고 유명하다고 해서 왔어요. 그래서 한번 오늘 얼마나 빨리나오는지 시어 둘을 해볼게요. 오늘은 하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사 Yo s s a b e n o t q u é tal? Bienvenidos a Carlos Garibaldi. Sí, es un o s o a r i o s e vamos a estar atendiendo el día de hoy. De, de tomar tenemos h o r c h a t a jamaica, naranjada, limonada. a c u e n o ¡Vamos! s a m o s ¡Vamos! ¡Vamos! s a m o s e a o a o a m a a a a v a m o s c de. e s a n d w i c h Sí. s t e c r a q p a r a t e i c a n t e con picante. Bien, les confirmo o r f a es una grande y una chica, con picante. ¿Listo? Hecho. ¿Es cierto o no? Gracias. ¿Cómo te sí. voy a comer? ¿Cómo te voy a c a m e r 엄청 걸렸네요 feeding... 나왔고요 이바른 수고그 그란데 사이즈고 이게 치코 사이즈예요 그리고 공절로 넣었고 오레차타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여기 넣어서 먹놓고 쌀쌀은 골티아랑 양파랑 껴스포네요은 추레이저가 번거로해서 와우 와 맛있죠? 감사합니다 추리조랑 그리고 치즈 나왔어요 아, 멕시코 소시지 같은 거거든요. 네. 달걀에 달걀 많이 넣기도 하고, 네. 치즈랑 이렇게. 음, 베이컨이랑 소고기랑 그리고 콩이 음.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양파랑 수저하고 설탕 고기설 단맛이랑 간장 맛 맛인데 한국의 설맛이잡아탕 매운 걸로 시켰는데 사실 전혀 맵지는 않아요. 한번 먹어볼게요. 양파 맛있어요. I like this. 수수랑 튀긴 토끼야 엄청 다삭하고 콩은... 저는 콩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수, 알갱이 시키는 맛이 히타이파스 r 푸딩인데 바닐라 맛도 많이 나고 근데 바닐라에는 약간 터약도 많이 나요 멕시코에서 음. 많이 먹는 디저트 중에 하나한데 저.. 저희 최애 중에 하나예요 식사 다 하고 나왔고 그 음식이 빨리 나오는 건 진짜 신기했는데 근데 맛은 그 메인 그거는 괜찮았고 약간 졸고기 전골 같은 비슷한 그런 느낌? 근데 그 초리조? 랑 치즈 같이 넣은 거는 조금 너무 짜기도 했고 그냥 그랬어요 또르띠아에 싸먹으면 그나마 괜찮았고 오래찾다 맛있었어요 일단은 경험으로 한번 다녀오는 것도 <웃음> 좋을 것 같아요 주차장도 엄청 크게 있어서 차 있는 사람은 오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포 셰프 여기가 차라리 훨씬 더 맛있었어요 여기 베트남 국수집인데 약간 진짜 찐으로 하는 그런 느낌? 딱게리한테 엄청 귀엽게 생겼어요